네 세단의 세팀 안녕하세요 세팀입니다 반갑니다이 그 점프를 관계한테 말고 그냥 서로한테. 저 아, <웃음> 그냥 서로. 우리 보면서 나 아, 네, 서로. 네, 그래 그러 전화 시면 된다는 거지 멘탈면서. 그러면은. 그 모일 때막아뭐오랜만인데오오오오오가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드디어 드디어 도입니다. 아, 우리들의 영혼을 담아서 이7년8 년을 담아서 하나 둘셋 완에! 제가 오늘 마이크를 리허설하다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가 이제 수음이잘안 돼서 크라운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뭔지 알죠? 맨날 내가 쓰다온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뭐, 그런 게 있지만 하지만 이겨낸 게 나왔어 리는 건가? 빠졌네 힘 빼면 약간 이래 I'm s o i o r r y i o I'm s o r r sorry. I'm s sorry. I'm o r o i s 생어요 네이도 <목소리> 와. 네네이 올게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원래 저희가 그 원래 돈 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 매진이 됐었고 맞아요. <웃음> 근데 이제 아쉽게 못하게 됐죠. 아쉽게 못하게 됐는데 그렇죠. 드디어 거의 뭐 콘서트로는 한 진짜 년 반만에 온것 같아요. 맞아요. 아, 특히 오사카가 저희가 5, 주투 이후로 온 적이 네. 없었죠. 네. 그래도 저는 더 뭔가 네. 더 재밌었고 네. 더 반가웠고 그랬던 거아요 너무 뭐 보고 싶어하는 하셨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고 또 다음에는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삼성 소리도 풀리고. 맞아. 그래도 네, 네, 네, 이번 네. 이번에 얼굴 얼굴이라도 볼수 있어서. 맞아. 아, 네. 아, 할수 있다는 자체가. 할수은안 되지만. 맞아. 보면은 할수 있다는 자체. 그저 무대를 보여드렸고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너무 규칙을 잘 지키고 바운스를 열심히 타는 캐모습 귀엽다는 거. 네, 습니다 아, 진짜 무대하면서. 저희 내일도 강연이 남어요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일 공연 남아 있으니까. 근데 배고파. 먹어? 남아 있으니까 남 비로 먹을까요? 남있니다 앞으로 이번 남았습니다. 네, 아좋아 번의 공연 중에 한 번이 끝났고요. 어 네. 처음이에요. 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도 다 그러겠지만 아 무대를 하면서도 계속 캐럿들을 보겠지만 <웃음> 정말 무대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좀 한, 좀 오늘은 많이 유도 봤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아, 정말 아, 다시 한번 도전다내서 저희 파이팅. 아 t 오 오늘 이틀 지 우리 뭐 세팅 다 했네. c 어, 다 i 어 is a n i c 조금 힘 i 지만 n i c 아 It is a nice. It i 오 a nice. It is a nice. It is a nice. It is a 아! 아, 아 <웃음> 아어 오늘은 이거를 불러 드릴 예정입니다. 되게 깜빡이 장애가라. 겨오가라의 여러분을ために 이 아이오 시츠 기록 한번 내주세요. 우리 코치한테 라이뮤직 1등 갔어요 팀. 아! 그의 걸맞는 정말 멋진 무대를 걸맞는 케라분들에게 선사드리고 감동을 드리며 우리, 우리 집에 가서 보시십시오. 하나 둘 셋. 바이바이 아, 예! you a r 미잘 네, 맞췄습니다. 야. 아, 오늘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았고, 맞아요.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분위기를 찾아가 세라돔 조슈아 행시 오케이 하나 아, 둘셋교세라돔에서 세븐틴이 오 하나, 둘, 셋. 아 맞지? 라이브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라이브. 어, 라이브를 했습니다돔 돔에 드디어 오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럼 명호 형도 그러면, 하시죠. 그아니그아니 그러면, 그러시죠러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세면 그러면, 그면지요오 하나 둘 셋. 좀 주세요. 나는어야 재밌네. 박수. 승관이는꼭펀 어, 어, 먹고. 자. 저문이 모자가 진짜 귀여워. 어제부터 귀여웠어. 곰다리를 달고 있더라고. 승관이 곰다리 달고. 저에게 정말 많은 무대들이 있는데. 그무대들이이야기해서는 힘을 내야 합니다. 하루일 화이팅 하면서 끝내 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븐디캐런 짝짝 비겼어. 今日はど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カロトちゃんも